다시 반갑습니다. 2분은 녹화번호로 찾아뵙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그러면 1부는, 1부에서 얘기한 거는 거기도 막 소리가 막, 그럼 제대로 송출이안된 건가요? 소리가? 네. 소리가 같이 안 가는 네. 거예요? 네. 음, 뭐, 지난 건 어쩔 수 없죠. 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거래량이 조금, 거래량이 지금 이런 이런 형태로 계속 뛰고 있습니다. 수렴 과정이고 연장됐어요. 연장된 걸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결국에는 여기 돌파했으니까 여기서도 다, 다시 한번 올라가나죠. 그래서 또 위에 또 있습니다. 이 또, 또 남아있습니다. 과거에 못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렇게 뚫어주고, 오버쇼팅이 나오더라도, 제대로 못앉지 못, 못 앉으면은 자리를 못 지키면, 그 자리 또 올라가면 또 이렇게 또 힘들어요. 가짜로, 가짜로 올라갔던 거니까, 이런 건. 지금 이런 상태인 거죠. 여기서 뚫고 올라갔으면은 좀 쉽게 갔을 텐데, 한번 내려가면 또 이만큼 또 시간이 걸리니까 음. 여기를 다 소화해내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은 올라가겠죠. 또 내려가면은 또 다음 번에 또 올라가면 또 이때 지금 참여했던 사람들 때문에 또 올라가기 또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 라인들 블록으로 구분 짓는 지어서 차트를 보는 건 음, 괜찮을 겁니다. 괜찮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정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오진 선생님 준비한 거 얘기해주세요. 네. 화면 드릴까요? 네, 주세요. 네. 사이트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제거 지금 차트 보여주고 있나요? 네. 네. 아, 뭐부터 볼까. 네, 지금 이거 한 시간 봉인데요. 네. 그니까 저는 여기 이제, 그니까 이거를 쓰레기로 봤어요. 그래서 1, 2, 3, 4, 5 하고, 그 다음 밑에 이탈하고 네. 되돌림으로 이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차트 키워야겠다. 이렇게. 네. 되돌림으로 봤어가지고, 저는 그니까, 음 앨러 차트 보다는 좀 약간, 아, 저 에너 차트에서 조금 보고 있는 게 있었는데 단기봉에서저 네. 아까 오전에 그려놨던 게이트엔드거든요 요선? 요선 제가 아까 그려놓고서 여기 돌파에만 사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여기 돌파하고 다시 여기 지지구한테 여기 샀었는데못 샀어요, 그래서 방송을 하면 은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 우리 <웃음> 네, 맨날 그러죠, <웃음> 맨날 돌파하고 사야지 하고 기다리고 다가 엉데리고 있다가 여기, 이 구간에서 여기 지지받을 때한번 여기서 쌌어야 했는데, 못거고 어, 그리고, 뭐, 따, 다른 것좀 보면은, 어, 여기, 지금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 저는, 그니까, 러 이게, 저도 헤드앤숄더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떨어지면은, 여기, 여기, 오, 여기 와서 이탈하면 서 넥라인 이탈하고 여기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위로 쏘던가. 그니까, 근데 음. 이 모습이, 이, 이 쏘는 형태가 비트코인이 종종 보여줬어요. 예, 그래서 이, 그니까, 하양색이, 아니, 상양색이 이탈한 다음에 그냥 바로 장땡봉으로 위에 다 뚫어버리는 모습을 종종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니까, 만약에 올라갔으면 저는 이, 여기 봉에서 올라갔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니까, 애초에 갈 거면은 다 여기, 이두 이 개의 라인 다 뚫고 올라갈 거면은 한 번에 다 뚫고 올라갔어야 했는데, 제가 이전에 비트코인한테 이걸 많이 당했었거든요 휩소인 그러니까 줄 알고 여기서 다 청산했다가 쭉 올라간 적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안 그런 거 보니까 네. 조금 더 이어갈 것 같아요 횡보를 오케이. 이어가든 네. 네. 음. 조금 횡보를 이어가든, 조금 이제 다시,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생겼다 지금 저항받잖아, 그죠? 저항받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어. 음 근데 지금 재미 제가 여기 이렇게, 여기 아 지켜주면은 그래도 기회는 있긴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한번 네. 시도를 했단 말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오히려 아 그냥 다시 한번 굴러가겠다 싶었는데 여기서 한번 희석시키고 여기서 또 희석을 시켰단 말이죠. 네. 그리고 여기서 빨리 안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지금. 네. 그러니까 지지도 강하게 지금 지지받는 라인이 요 라인 요 라인을 이제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내려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받고 돌파하면은 가능성이 있겠다. 왜냐면은 하한 번, 두 번, 세 번은 간다. 저는 항상, 항상 전세 번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왔을까. 그러니까 바닥도, 쌍바닥만 있지, 삼바닥은 없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도 여기, 만약에 가면은, 여기서 간다. 아니면 그냥 밑으로 가든가. 지금, 지금 계속 지금이다. 가끔은 네. 지금이다. 지금, 이 최소, 가려면 여기는 깨지 말아야 된다. 그쵸.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이 트렌드 저항도 있어요. 네. 아, 여기지금지지받는 상태 아닌가요? 만금 트렌드? 이거. 트렌드 한번 잠깐 해봐. 아, 저항이구나, 여기. 지금. 여기 저항이구나 여기 저항도있어 지금 여기 데 여기 지저항이구나지지받저이구나지지 받는 상태 아닌가요? 지금 이이저이구 지금 저저지이그 여기, 여기, 여기, 저항, 아 지지, 저항. 그러니까 여기 너무 많네많을 때가 많아요, 여기는. 여기 지금, 어, 맞아요. 지지와 저항이 지금 교류되는 저, 지점. 저, 저, 교류되는, 지금 네, 교류되는 지점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이게 지금 거래량이 그걸 보여줍니다. 가, 어떻게,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어. 맞아요, 지금. <웃음>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본, 일봉을 좀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 좀 중요한 음. 날일 것 같아요. 일봉 음, 지금 일봉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거의 박스권에서 4네 개봉을 띄웠죠. 그래서 네. 여기서 만약에 가면은 상당히 좋은 그림이 나와주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일봉에서 보면 얘도 어떻게 보면 플래그잖아요. 그러니까 플래그 이게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홍보하다가 음. 이제 추세 지속형 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올라가면은 그래도 꽤나 긍정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네. 어, 조금 음,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런 걸 얘기를 해주세요. 네, 네. 비트코인이 추세를 전환했을 때 네. 단기든 장기든 추세를 전환했을 때 포인트들이 얘네들이 네 그래서 얘네를 볼륨을 보면, 볼륨과 상승폭을 보면, 1봉으로 예, 7% 올랐고, 볼륨 10, 10, 20만 개. 예. 20만 개예요 예. 그리고 여기, 여기도 11% 올랐고, 볼륨 45,000개. 예. 여기도, 여긴 볼륨 88,000개에 13%, 여기는 볼륨 94,000개에 18%. 네 아, 10% 이상의 볼륨이 거의, 최소 8만 개 이상 일봉으로 찍어 줬던 양봉이 떠야 추세가 전환이 됐었거든요. 단기든 장기든. 음, 음. 그러니까 추세 전환되는 봉들을 보면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음. 저는 딱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여기랑 다르지 않아 보여요. 저는 이분들이랑이 이 양봉 거래량이 너무 적다 이 말하는 거죠? 얘가 너무 추세를 전환하기에는 지금 보면 3만 3천 개밖에 안 돼요. 음. 그러니까 그 심지어 여기는 일봉상으로,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는 그러니까 비트파이넥스 말고 비트플라이어로 보면 저기는 더블바텀이었거든요. 심지어 여기서 비트플라이어 일봉으로 보면은 더블바텀, 여기랑 더블바텀이었어 저기가.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실질적인 더블바텀에 가까운. 이었죠. 그러니까 비트플라이어가 지금 거래량이 제일 많고 비트, 비트맥스를 제어 한 거래량이 제일 많고 그래서 추세에 가장 정확한 차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비트플라이어에서 이만큼 더블 바텀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볼륨이 이밖에 없다라는 거는 음, 저는 그게 전의구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아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확실하게 전환시켜주기 위해서는 그만한 확실한 양봉이 나와줘야 된다가 제 의견입니다. 아, 바닷권 바닥권에서 양봉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치? 네, 그바닷권이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바닷권은 아니거든요. 여기도 바닷권은 아니지만 그리고 여기도 바닷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장 단기든 장기든 그러니까 추세를 전환시키려면은 음. 이런 게좀 필요하다. 사실 지금 움직임 자체가 추세 전환의 움직임은 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얘네가 한번 쐈을 때 알트코인 진짜 엄청나게 쐈었거든요 음. 비트 한번 쏘고 나서, 비트 조금 조금 이제 한번 쏘고 나서 비트 올라갈 때 알트코인들 막 계속, 사토시 계속 쳐올려가면서 올라, 쭉쭉쭉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모습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지금 사토시 가 아직도 바닥권이잖아요, 지금. 그러려면, 그러려면, 한 가지. 양봉이 이렇게 해가지고 큰 양봉에, 네. 약한 10% 정도씩은 올라가는 이런 큰 양봉의 거래량이 최소 한 4만개 이상 4만개 4만 이상, 그러니까 네. 뭐 이전 기록 비교하면 네. 최소 8만개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그러려면 그래 이전 음봉의 거래량이 네. 그만큼 돼야 될걸요? 아 그만큼 음. 이렇게 되려면 이전 은봉... 이런 전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죠그렇 그래야, 그래야 양봉이 그만큼 실릴 거래요. 떨어져야, 응. 내려가는 게 있어야, 다음에 즉각 반응이 나와, 즉각 반응이. 음, 아마 대부분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패턴이. 그렇게 나와주면 또 이렇게 오르고. 이런, 이런 것도. 음, 그쵸, 여기도 양봉이 그래. 있었고, 뭐 또, 여기도 계속 떨어지는 상태였고. 세게 내리고 자야 돼, 세게. 이렇게 응. 계단식으로 이렇게 찔끔찔끔찔끔 내려와서 양봉이 음. 한방에는 안 나오고 대신에 이런 뚫을 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봤죠? 이런 데 뚫을 때. 그쵸. 뚫을 때 여기 평균가의 평균, 이 평균, 이평선 여기 한 대여섯 배 정도 되는 이만한 양봉. 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정도까지 한방에 뚫어주는. 그러면 이거죠. 기레이, <웃음> 기레그렇그 다음엔 좀, 좀 가죠. 그럴 가능성 이 있죠. 그런 거 언제냐가 중요하잖아요. 항상 언제 아 조개 언제 알고 싶은 거잖아요. 네. 지금 여기 뚫어주면 가는 건 아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 요 그런 거 찾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어 네. 기울기가 완만해졌다라는 게또 하나 포인트긴 한데 그니까 매수세가 붙어서 계속 치고 나가면서. 네. 기울기가 수평이 되는 때가 있잖아요. 네. 여기,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이 자리들. 상승을 이어가면서 기울기가 수평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자리가 이제 정확히 기울기가 수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랑 되게 비슷하죠. 이 자리랑. 그러니까 계속 상승세 이어가다가 계속 위저항저항저항 저항 저항 저항 맞고 못 들고 내려오는 그리고 상승세 가다가 수평, 기울기가 수평이 되는 때가 왔죠. 일봉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상승하다가 기울기가 수평이 됐죠? 그러니까 수평이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상승 중에 저항이 그만큼 강하게, 강하게 받고 있고, 그 저항을 그렇죠. 뚫지 못했을 때 강한 하락이 이어진다. 가, 이제 이런 기울기를 통해서 저는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이. 네. 지금까지는 내려오는, 계속 내려오는 파동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 나오고 난 다음에는 저점을 다 깼어요. 항상. 그렇 그래서, 근데 지금도 그 다우 이론의 이 다우 이론에 의하면은 저점, 저점과 저점, 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과정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항상 그렇지만 이 고점을 높이지 못했을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항상 여기를. 맞아요. 이 하이R 하이를 만들지 못했을 때, 추가적인 고점을 만들지 못했을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어 네. 음, 아직은 좀 아직은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여기서 이거 넘으면은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볼것 같아요. 이 라인 여기만 넘어주면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볼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여기가 여기가 생각보다 넓어요. 매물대가 별로 없는 구간이 생각보다 넓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만큼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자리가 전 여기 이 자리라고 생각해요. 최소 네. 그야한 10% 가까이 되는 자리죠 여기 한 10% 가까이 되는 자리인데 이 구간을 그나마 리스크가 적게 챙겨갈 수 있는 자리가 저는 이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 여기서 장대형봉을 뚫어주면. 그렇죠. 거기 뚫어주면은 그 다음 레벨 충분히 가 다음 가지. 레벨은 되게 여기는 쉬운 자리가 될것 같아요. 여기 여기도 여기 이 여기도 걸릴 거,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음. 한 번에. 네. 근데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 하나에 대한 저항보다는 이 구간에 대한 메모리에 대한 지지가 저는 훨씬 더 강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얘가 이렇게 한 번에 뚫어서 이렇게 뚜두두두 한번 가보세요 옆으로 <웃음> 뚜두두두두 뚜두두 뚜두두 가봐요 음 얘야 여기가 얘야 예. 지금 <웃음> 오틴 선생님이 말하는 여기 이 구간이 얘입니다 예. 4월 초, 4월 말. 근데 얘가 지금 저게 매물 때가 있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것도 조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물 때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여기에 이, 이 구간에 있는 매물 때보다 이 구간에 있는 지지가 저는 훨씬 더 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많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기에 대한 희석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는 거죠. 이거를 얘가 못 들은 거죠. 얘를, 어, 어, 네. 얘가 못 이겨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좀 내려온 거야. 이쪽으로. 네. 이걸 들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서 갈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는 내려올 확률보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확률이 훨씬 높죠. 그래서, 네. 네,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충분히 그 부분 붙어 줘야 돼요. 여기 전에는 다 애매한 자리 네. 아, <웃음> 네. 다 오, 오리스크 자리들이 근데 지금 최근에는 오른다는 얘기만 계속 하, 하잖아요 그, 내리, 내렸을 때는 어떻게 될까? 내린다면 어떤 신다리올까 그러니까 저는 내려도 내려도 여기 여기는 좀안 내릴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어 지금 많이 어깨된 숄더를 많이 얘기들 하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전 어깨된 숄더까지 좀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깨된 숄더 그리려면, 그러니까, 넥라인을 여기 이렇게 잡고, 넥라인 잡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 이렇게 그려질 텐데 머리가 넥라인을 네. 여기 이렇게 잡으면 그러면 어깨는 여기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깨를 만약에 어깨들을 보고 있는 거라면 어깨가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웃음> 이렇게 나오는 거란 저는 생각 안 하고 나오면 전 그래서 이게 응. 가장 이상적이어보는 거죠 이, 이 역해된 숄더의 라인과 6.100이네 6.100이, 여기 아마 6.18일 것 같은데 6.18인가? 8.8인가? 6.18일 것 같은데 네. 네. 6.18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이 6.18 지지받고 이 역해된 숄더를 밟고 이 넥라인을 돌파해주면 를 저는 상당히 강한 상승 을 만들어 주는 심리적 요인이 되는 요인이 너무 많죠. 일단 이 라인, 이추세선 라인을 한번더 테스트했고 618이었고 네어약게 숄더 오른쪽 어깨고 뭐 여러모로 심리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높은 자리가 사실 이6000 여기 자리라 저는 여기를 아니 오를 거라면 여기에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좀좀더아예 장대형물을 떨어 주는 게아니라면 그게 좀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는 해요. 여기 오면은 여기 오면은 오 선생님은 매수 매수 자리 찾겠네요. 아 어, 그렇죠. 저는 여기는 조금 적극 여기 오면은 좀 적극적으로 찾겠죠. 음. 그래도 그렇게 내더라도 여기 청산 잡아야 될 자는 됐죠. 저는 여기서 무조건 청산 잡아요. 요, 요 라인. 네,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어 이렇게, <웃음> 여기서 최소한 저는 절반 이상은 팔 거죠. 누르면은 누르면, 누르면 나머지 홀딩하고 베리 나이스인데 누르면 홀팅하고 아니면 그냥 뭐좀더 지켜보겠죠? 저는 조금 조금 타이트하게 잡은 거예요 여기로 잡은 거예요 음 여기로 음 저도 여기, 여기도 여기 저는 여기도 좋다고요 제가 표시해놨지만 네. 근데 여기, 했을, 여기 갔을 때 여기 여기 갔을 때 여기도 지금 꽤센 편이 있는데, 그렇게 짧은 타임 프레임, 짧은 시간 내에 여기 를 다시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에 어, 이렇게 이미 여기가 몰려있는데, 음. 바로 찍고 바로 올라갈 수 있을까? 저는 여기 찍고, 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음. 봐야 알죠 아시네요. 이거. <웃음> 이 시간이 지금 이, 이게 1봉인데 캔들이 몇 개입니까? 적어도 한 10개는 한, 나와야 되겠다. 한 10개 나올까? 11은 걸릴까? 여기가 지금 18일이니까 한딱 10일 2주 2주 걸리겠네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7월, 7월 7월 20일 돼야 7월 7월 15일에서 20일 사이가 돼야 만약에 내려오더라도뭐고양대가나 네. 그렇죠. 그겠죠 8월 8월장이 되게 궁금해지는 겁니다. 우리. 저도 8월장이 제일 잘... 궁금요 네. 8월장이. 아닌... 8월이 이게 이제 상승 전환돼서 이제 추세 타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7월 초부터 7월은 이게 지금 전환이 되느냐, 아니면 밑으로 다시 이제 변곡, 다시 추가하라 되느냐. 그거 지금 보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얘기 다 되셨으면, 지금 네. 계신 분들 중에, 비트코인이나 뭐 아니면 의견 가지고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은 뭐 궁금한거나 같이 얘기 나눠볼 만한 것 있, 있을까요? 저 그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 추세선 네네. 그 지금 여기 제가 저도 하나 그러는데 이게 평행 채널이 네 지금 오스티닝 하신 곡이 거기...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따로 제가 그려봤는데 이게 지금 아직 아직까지... 화면 화면 드릴까요? 화면을 드릴게요. 네, 화면을 가져가 보세요. 그리고 소리가 좀 작습니다. 저요? 아 그래 저요? 아 제비님. 예. 네. 화면 그 화면 들리나요? 화면을 아, 취소해 주세요. 아 제가 취소해 줄게요. 네, 제비님이 콧바람이 왜 이렇게 쓰세요? <웃음> 콧바람. <웃음>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어네 보입니다 제가 지금 12시간 동안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오는 이거는 여기서 돌파가 됐잖아요 이쪽 예 맞아요 그, 요, 근데 그, 여기서 근 여기서 라인 한번 이렇게 거어봤더니만 네. 지금 살짝 여기 걸쳐있는 게 지금 아직 뚫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현재 음... 라인은 딱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음... 음... 이 공이 어떻게 마감되느냐, 또 조금 음... 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이 구간이, 그, 아까 오스틴님, 네그 대돌림을 맞고 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더, 내, 저도 내려올 거라는 관점을 보고, 네. 지금, 어디쯤, 어디쯤 노려보고 째려보고 계십니까? 요, 요 라인에서 지금 일단은 1차적으로 50%네 네, 50% 반등은 한번 나올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 조금 진입을 했다가 네. 짧게 단타하고 나오든가 아니면은 여기까지 올리는 걸 봐서 근데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높이 올라갈 것 같진 않고 여기 약간 말씀하신 6,18 정도까지는 기본 더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아 지금 그런 최종적으로 한이 정도? 네 네. 요 라인, 이, 이 라인 이 라인. 음 네. 여기 여기 여기를 쉽게 무너뜨릴까요? 요, 이 라인이요? 그 여기 라인. 얘가? 여기 라인. 이랜 라인이라. 그러,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네. 그 매수는 들어가는데 짧게 보실 거다. 네 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그 여기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또 저항이 몇번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매수기회는더 있으니까 네. 아직 조금 더 지켜 여기서 조금 들어갔다가 그 네. 향후 대청 접... 한다. 네네. 아 좋은 전략이십니다. 좋은 전략. 근데 여기서 네. 들어갔는데 들어갔어 만약에. 네. 근데 그러면 짧잖아요 여기가. 짧죠? 네네 이거 몇 퍼센트입니까? 한번 요거 요거 한번 해봐, 해봐주세요. 여기서 요걸로 기간, 퍼센트로 어, 가격 범위로 2% 그럼 2%면 손절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면요. 음. 음, 여기 들어가면요? 여기 6.18은 지켜준다 생각하니까 음. 여기서 들어가면 여기 정도? 7. 여기, 여기서 사더라도, 떨어지더라도 6.18까지는 네. 조금 관대해 주실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여기, 여기 이탈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탈, 이탈 범위를 좀 잡고선 들어가신다는 거잖아요? 6.18을 기준으로.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왜 618을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손절을 786까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도 이제, 원래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 만약 여기가 깨지면, 618 깨지면, 여기까지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웃음> 그, 맨 아래, 그, 같이.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 더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를 조금 받긴 하겠지만, 네. 되돌림이 나왔다 다시 그냥 더 내려, 오, 0 오천... 0 밑으로 5,400정도까지 음. 내려갈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뭐 휩소나 이런거 그냥 피해서 요까지딱 7,8,6까지만 그냥 음. 손절을 잡고 그리고 그냥 여기 밑에 더 밑에서 기다릴 것 같아요 음. 뭐. 괜찮은 뭐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고 저, 전략이니까 예. 전략. 전략이니까요 근데 좀그 예. 아직은 이게 뭐, 제가 누적된 경험이 있는 건 아니고. 아니에요. 충분합니다. 그렇죠. 충분한, 충분합니다. 어우,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향이 라는게좀 재미있군요. 그럼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웃음> 이게,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여기, 여기를 지금, 여기서는 약하게 반대이라도 50% 라인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네. 내려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음, 그럼 2% 밖에 안 되잖아요. 네. 2% 밖에 안되고 여기서는 반대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으면, 네. 뭐, 여기서 중간에 잘라가지고, 지금 여기가 6,000, 3, 6,300 정도 되나요? 6,200에서, 6300 네. 사이죠 그럼 여기가 6,100인가 그렇겠죠? 네. 6,100에서 한 50, 6,150. 네. 그럼 이거 2%인데 2%도, 좀 쪼개가지고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여기 깨지면 네네. 아마 분할로 이렇게... 좀 들어갔다 분할로 아, 차라리 네. 깨지면 이렇게 캔들만 들면 꼬리 이렇게 닿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음, 저도 꼬여 닿을 것같아딱 찍고 음. 딱 찍고 맞은딱 음. 찍고 쪼글 넣올라오들이딱 어, 찍고 음. 찍고선 꼬리 닿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여기를 잡으면 은 어떻게 손절을 잡을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여기 여기까지 음. 끌고 내려갈 것 같아서 근데 전략은,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좋은데요. 깨지면, 여기 깨지면, 너무 여유, 여 여기, 너무 여유있게 가져가지 마시고 차라리 제가 네. 추천드리는 거는 기준을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네. 기준을 잡았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마찬가지 여기서도 끌어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음. 아, 그러면은, 여기 깨지면은 저라면, 저라면 그냥 나가. 짧게 음. 나가. 계속 음. 이거. 손 손실을 가, 가져갈 필요 없을 것 같아. 음, 래 예, 네. 빨리 나가고 대신에 차라리 바닥권에서 바닥에서 차라리 약하게 반등 좀 우선 기술적으로 반등 올라오는 거좀올려봐주세요트 차라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를 차라리 노려보는 게 낫죠. 네, 네, 네. 여기서 차라리 네. 나가고 네. 나가고 네. 여기서 아, 올라오면.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다시 내려오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좀받아 가지고 음... 갈수 있는지 그거 한번볼것 같아. 네. 그, 그, 그, 예. 예. 같아요 예, 그게 하는 거 같아요 짧게 잡고 손손 예, 그거 가지고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시아님 말씀하신 이 바닥 자리가 더 반등이 확실할 것 같...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들어가는 게좀더 여기까지 아니면... 얘가 내려간다면 여기까지 안내려올것 같아요 음... 좀 위에서 8 8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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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음. 이 채널, 이 채널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채널. 채널? 음. 어떤,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린 채널일지? 보고 싶요 비트스탬프랑 좀 다를 거예요. 네, 비트스탬프예요 저는. 네, 비트파이너스 아니라서. 네. 아, 여기서부터 그렇구나. 네. 어, 아, 이거, 이거. 비트스탬프는 좀해되져 있는 채널인데도. 네, 네 일리 있습니다. 맞아, 맞아. 지금 근데 이거 지금 넘, 넘지 못했죠, 아직. 네네 확실히 못넘어죠 이게 이제 시간 지나면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채널을 벗어나게 되잖아요 뱅부하면서 네. 네네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비님 이 지금 또 아까 보니까 여기 그 이게 삼각 트라이앵글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음. 바닥을 아... 여기를 지금 네. 지지 라인을 하고 네. 이렇게 네. 수렴을 하는 느낌으로 가서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온다면 여기서 깨지지 않고 네. 반등이 나온다면 네. 여기 돌파하면서 이 라인 다 같이 돌파하는 음. 그렇게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네. 행보를 좀더 하다가 위로 가든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서 지금 내려갈 확률이 좀 높은데 네.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여기 라인 계속 터치하고 있는데 네. 쉽게 근데 또뚫을것 같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음, 지표 지표는 지금 여기가 여기인가요? 여기가 여기고, 네 상대적으로는 어, 약간 좀 하락 신호를 보내주고 있네요 현재 위치에서. 가, 음. 위치가 같죠. 알겠죠. 네. 아, 네네. 내릴 가능성 뜨면은 내릴 내려오더라도 여기는 지금 지지받을 가능성이 또 있는 거네요. 현재는. 네. 그럼 여기서 지지받아서 여기 뚫으면 이게 네. 이거 이거 이탈했다고 볼수 있는 거아니에 이탈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네. 내려가지 않는다면? 네. 이탈을 해서 그렇다고 또 바로 막 뚫고 그럴 것 같지 않고 주말도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막 요즘 요즘 같은 때는 주말장에 이렇게 막 상승하고 이러는 것들을 잘못본것 같아서 네. 이게 주말을 거치면서 그냥 크게 이렇게 뻥 뚫고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서 해봐야 이 정도 올라갔다가 행보를 좀 하고 다음 주 이제 기약해야 될것 같아요 오르면 오르는 네. 대로 지금 네. 우리 제비 님은 이것만 파잖아요. 네네네. <웃음> 네. <웃음> 다른 이사 차여 있어 전부. 다른 것은 <웃음> 차여 <사야 웃음> 다른, <웃음> <경기 있잖아. 웃음> 다른 여기 있더라. 힘 있어요. 지금 <웃음> 네. 오늘 오늘 좀 보고 있는데 약간 네. 여기서 매수를 좀 받았어요. 네. 여기 약간. 어, 빼리굿이네. 네. 네. 청산을 여기서 했거든요. 어, 빼리굿. 아, 예. 어, <웃음> 이, 내려오길 베리 바라고 베리 굿. 있어요 지금. 예, <웃음> 빼리굿, 네. 빼리굿. 잘하셨습니다. <웃음> <다> <웃음> <웃음> 이거 지금 이거, 이거. 이거네. 네네. 아, 그렇네요. 네. 네. 지금 계속 야, 서비스 오만약 여기서 샀다고 잘했네. 잘하셨어요. 네. 이건 이미 그건 제 성향이긴 한데 네. 지금 시멘틱 트라이앵글 그리고 있잖아요. 수평 트라이앵글 그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은 트라이앵글 하단에서 샀으면 은 아, 저거 네. 저항대 있어도 굳이 다팔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여기, 여기 제가, 볼 수도 있다는 거잖아, 거라, 지금. 네, 상단 네, 그러니까 터치로 갈 수도, 있, 갈 확률이 꽤나 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 만약에 저거 이제... 그냥 본절가, 뭐분이 성향 차이지만 전 본절가 육절, 절반 매도하고 그다음에 본절가 육절도 저는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큼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저는 여기서 일단은 여기, 저 되게 짧게 가져간 거라서 많이 안 가져갔거든요 물량을.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육백 원때 육백 원, 천육백 원에서. 0.5에서 팔고요. 네. 여기, 여기. 618에서 팔았거든요. 어우, 잘 팔았네. 일단은 지금, 지금 과정으로는. 네. 근데 이게 제가 그, 이거, 뭐지? 요 비트, 비트, 비트코인 차트를 같이 보는데. 네. 지금 이제 얘가 그, 그 이상 올라가려면 이제 여기를 뚫고 이렇게 계속 가야 되잖아요. 네. 네. 이제 가야 되는데. 일단 아, 여기가 네 비트가 응. 아직 그 여기 만약에 요 위에 올라와 있거나 좀더 좋은 응. 그림이라면 가지고 갔을 텐데 응. 응. 아직은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오스가 응. 또 이렇게 호재가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맞아. 요 지금 계속 그거 지금 다른 코인을 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 요 너무 여기 매달려 있다가 <웃음> <웃음> 컨텀도 저번에 그 말씀하셔가지고 응. 컨텀도 잠깐 저번에 봤고 그래서 응. 다른 코인에 조금씩 이제 응. 지평을 넓혀가야 될것 같아요. 응. 맞아요. 돈, 돈벌수 있는 거 다른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이웃으 너무 자랑하지 말고. 네, <웃음> 네. <에, 에>, 근데... <웃음> <웃음> 잘하셨습니다. 아, 좋은 자리에서 잘자셨네. 아까 고객 잘하셨어요. 내 내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수익을 조금씩 가지고 가면서 조금씩 계속해서 경험을 쌓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소액, 분, 네. 소액으로 해갖고 그 네. 진입할 때 이렇게 부담 없이 하고 있거든요. 소액.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맞아요. 큰 돈이었으면 그때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큰 돈을 응. 넣으면 었큰돈 가지고 조금 넣어야지. <웃음> <웃음> 확실히 안 되는 자리면 맞아요. 저니까 그러니까 저도 응. 요즘 키드 5%로 돌리고 있거든요. 예. 응. 장인 그러니까 방향을 모르겠으니까 큰돈돈못 넣니까 으 그냥 응. 5% 정도만 해서 그냥 점심값 정도나 벌자저 응. 저도 저도 5만 원막 이렇게 넣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조금씩밖에 안 돼요. <넣어요. 웃음> 10만 원 조금씩밖에 안 됩니다. 음, 지금 지금까지 방향이 애매한데는 네. 조금. 우리 뭐하러 크게 배팅이 어렵죠. 혹시 다른 분들 중에 뭐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 우리 지 지인님 말씀 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마이크 되세요? 안 되시죠? 그때 안 됐었는데. <웃음> 눈물 안 되신데 <드신대>. 안그 <웃음> 아, 네. <웃음> 알트 좀 받아달라고 하셨잖아요 더 시간 콘텀이었나요 네 콘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잠깐만요 그러면 쉐어를 <웃음> 제가 가져갈게요 진님 이클 이클 팔천 매도 나갔나요? 제꺼, 거, 제, 제 거, 지금 제꺼 공유했는데 제꺼 보이시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누구꺼 보여요? 지금 제이빈님 지금 제이빈님꺼 거. 제이빈 거 제이빈, 거 보입니다 제이빈님이 위에 상단에서 스톱쉐어로 쉐어를 아. 좀 그러면 꺼주세요 스톱쉐어네 스톱쉐어라고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있습니다, 빨간색 아, 이쁘나, 네, 네. 음. 이제 됐나요? 제꺼 보이나요? 네. 아, 이거, 이클 보려고 그랬었는데, 아, 이거 오전, 제가 오후에, 오후쯤에, 여기, 여기, 여기, 요, 요 때, 올렸었는데, 새방에 네, 주목해야 됩니다. 네, 여기, 주목해야 된다. 라고 하고서 올렸는데, 그때 보시고선 한 번, 한번 차트 한번 보신 분들, 그때 다 대응하기가 좀 어려웠었나? 지금도 사실은, 네. 그때 진입, 그거 보고선 진입하신 분 계세요? 차트가 계속 나쁜 차트가 아니어서 이, 이 글이, 이걸, 솔직히 보면, 제일 안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차트는 지금 현재 이 글밖에 없는 거 같아요. 이 정도. 음. 얘는 이미 배도에 올라와요. 이게 되게 특징이 있었던 것. 다른 애들이랑 모양이 다르잖아요. 얘는. 다른 애들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달라. 모양이. 다른 애들이랑 달라요. 이것 때문에. 이때. 다른 애들은 이동이 비빌 쌀때 얘는 이렇게 올라갔어 이 당시에 5월달 이때 이월 있다 다른 애들은 비빌 쌀 때에는 전골를 뚫어버렸던 었 적이 한번 있어서 모양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였는데 더안 어, 내려가고 배가 들었을 때 집중을 계속 했던 건데 홍콩 선생님 여기 안계시죠 홍콩 선생님이 이때 했나? 여기, 여기 이거 먹었나? 네. 계속 아무튼 그러고 있었던 앤데 최근에 여기도 보면 요거. <웃음> 이거 좀 봐야 돼. 이거 봐야지 이거 크립토 파인크리너 알고리즘 어 크립토 c 런 r r e n 파 y s 여기에 제가 이 필터 해놓은 거가, 필터 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하나 해놓은 게 있거든요. 어? 뭐야? 이 중에, 어? 이거 뭐야? 내거 맞아? 어디 갔냐? 어, 이상해졌다, 이거. 이상해졌다. 없어졌네. 아 스탁으로 갔어 아이. 엄청 어, 크토 가상화폐 하기 아니라. 여기 보면 일본 구름대 위에 있는 중목이라고 해서 필터링을 하나 해놓게 은 있어요. 일본 보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게 아마 한한 한 열흘 됐나? 열흘 전부터 얘가 계속 나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다른 애들보다. 계속 강한 매수, 강한 매수. 계속 그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차트에도 나오죠, 이게. 1 0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 구름대 위에 있는 구름대로 그럼 켜보면 되지. 뒷목 구름, 끝에, 이때부터, 이때, 뚫었을 때, 부터 제 시그널 파인더가 알람을 계속 알람을 띠리띠리빨리사 띠리띠리빨리사 <웃음> 그랬던 애거든요 그래서 그룹들을 계속 지지받고 여기 한번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이 이 차트 올리면서 여기다 그 말을 적어놨었던 것 같은데 그당시요걸 요거, 요거, 요거 그 당시에 딱 해가지고 요걸 적어놨던 거죠 아마 이미 우리는 이때 이때 사지 못했으니까 돌파했을 때 이당 이당 이 당시 이때 사지 못했으니까 아마 이때도 사실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홍콩 콩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얘가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여기, 여기, 여기를 좀가세요라고 했는데 오늘 뚫은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요거 요요 빨간색 음봉기가딱 이러고 있을 때 보세요 그런 거거든요. 이거 지금 그러면 은 목표를 손절 손절이랑 이건 이해되시죠? 어떻게 잡은 건지. 네. 손절은 아주 여기를 진입으로 잡았던 거거든요 처음에.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여기에 만약에 지금 들어가면은 지금 들어가도 손절은 얘, 얘 밑으로 잡아야 돼. 최대 여기까지. 이때 들어가도 여기까지. 이때 들어가도 여기까지. 그렇게밖에 지금 설정이 안 되는 자리에요. 여기서도 나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이밑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지지, 지지를 기대하기가 참, 사실 어떻게 보면 은참 애매한 자리거든요. 여기, 여기 말고는. 그러니까 좀, 좀 짧을 때 들어가면 참 좋았는데, 이거 돌파를 했으니까. 이, 이봉에 은봉 나오면, 꼬리 달리는 거 보고, 다음, 여기서 양봉 찍으면 그냥 들어가야 되는 자리였거든요, 얘가. 예. 이거에 들어가는 자리였어 이거.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은봉이 나오면, 지지받고, 양봉 찍히면, 여기, 이 양봉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양봉 찍히면. 그러 이제 쭉쭉 보는 건데 타겟을 저는 그냥 단순하게 잡았어요 단순하게 얘가 여기서부터 쭉 오르고 61.8% 조정 주고 여기서 이스텐션 레벨로 127%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61.8% 조정 주고 그러면 또 여기 127% 여기, 지금 딱 조정, 여기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얼마일까? 61.8%일까? 내려올 수도 있죠, 또.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 61.8%네요. 그러면, 이게, 이거거든요. 3 드라이브. 아, 네. 네. 3 드라이브로, 3 드라이브 끝나고, 다시 내려갈, 내려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끝나고, 끝나고는. 그러니까 지금 손절을 확실하게 지켜야 되는 자리이기는 해요. 3 드라이브 패턴.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네. 기억하시나요? 네. 3, 3 드라이브. 아 여기 한글로 써도 막 나와네 네. 음, 요거 어딨어? 이거 이이 이, 이 상태죠 지금 요거 요거 요거 똑같지 않아요지127 올라가지고 61.8% 조정 주고 127%까지 또 다시 올라가고 여기서 또 127% 두번 한번 두번 그 다음 또 127%에서 조정 주면 못 지키면 내려가는 거예요 못 지키면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 패턴을 지금 딱 그리고 있는데 그러면 아주 이거, 이거를 신뢰하고선 타이트하게 갈 것이냐 그럼 지금 지금 사실은 여기서 지금 조정되고 여기 간다는 소리예요 여기 깨지면 이렇게 내려간다는 소리예요 깨지면 이드라이 패턴 아마 여기 그림이 있을 거야 이거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은 투자를 좀 생각하신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테네 예 중요한 테이죠 여기 이렇게 오르고 61.8% 딱 찍고 여기 오르고 딱또 찍고 딱6 1 8 대기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비율이 딱딱 맞아, 비율이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하시려면 손절을 만약에 여기로 설정을 하셨더라도 이런데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안에 들어오면 나가 안에 들어오면 일단 나가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런 자리는 좀 밑에서 샀거나 이미 지금 갖고 계시면은 좀 기다려 보시고 요거 요거 잡은 거는 TP를 좀 대신에 좀 잡은 거는 이제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이렇게 매매 전략이나 이런 것들 같이 공유하는 거죠 여기로 잡은 거는 없어, 여기. 그러니까, 참고할 가격이. 그러니까, 오르면 은 미친 듯이 한번 가긴 갈 겁니다. 오르면. 없잖아요. 없어. 여기?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 라인? 여기 라인?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라인? 그쵸? 렇 그리고, 그 다음 뭐, 여기, 여기 라인? 이런 맥라인 정도? 그래서 그거 참고하고 비율 레벨로 그냥 잡아버린 거예요. 그냥. 비율로. 비율로, 그냥 여기, 여기 있죠? 어떤 비율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 찍었잖아요. 이렇게 밑에. 이기장에, 이기장에 127. 100, 161.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냥. 127. 여기 127. 음. 160, 여기, 여기 이기자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간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나와야지 그냥 럭터게 잡은 TP에요 그러니까 이걸 따를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 제가 공유한 그터림클레쉽 거기에 그대로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고 애매한 자리긴해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간당간당하게 이 딱, 그 비율 레벨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봐서는 내려갈 가능성도 지금 높아요 올라간다 간다 간다 이렇게 만 믿을만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얘기 좀했네 하시는 분들은 TP1 지나가야 들어간 게 낫겠네요 지금 아무래도 TP1 지나가면 그 위에는 어 지금 목소리가 또막 울린다 특별히 특별히 저항받을 부분은, 부분은 여기, 여기일 여기것 같아요 여기 그 다음에는 어느정도 수익은 보장되는 자리긴 하죠 여기까지 가면 굳이 TP1이 아니라 TP1이 아니더라도 에이, 지금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다음에, 다음에 또 조금 더 이어가면 들어가 볼법 하기도 하죠 다음에 이어가면 근데 지금 잘 모르겠는 자리에 여기 여기 확실하게 좀 많거든 요만큼만 보든가 올라가면 내려가서 여기 위까지 못올라가면또 다시 이렇게 또 내려가는 거좀 아닌가 이런 게 고민 조금 좀잘 보셔야 돼 아이고 요때 딱들었으면 요만큼만 딱 지금은 어느정도 정리해도 되긴 되는 자리이네요 비트코인 오르면 또 모르겠다 b t c 에서 그러면 내려가려고 했는데 비트가 오르니까 올라가게 별가라고 없어 지금 현재는 근데 또 올라요 S&T 오르는 것처럼 S&T n 막 올랐잖아요 그거 S&T 많이 크기 올랐던데 지금 또 올랐나요? 지금 다시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대로는 안본것 같아요. 내려갑니다. 아우, 느려라. 어, 지금 그 자리네. 놓쳤네. <웃음> 그렇다니까 에이씨, 다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선다 그어놓고, 다 준비, 다 이것을 노려보고 있지 않으면 놓쳐요. 놓치잖아. 아무 아무리, 아무선 그어놓으면 뭐하냐고. 놓쳤네. 근데 지금 이것도못 올라가면은 여기, 여기, 위까지 지금 또 꿈틀꿈틀 되긴 하네요. 여기서 내려오고서 내려왔는데, 이, 이, 이, 여기까지 지금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꼬꾸라지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위치긴 하죠. 그쵸. 우지다! 가자! 하, 튼튼, 가자! 뭐, 어떤 거 의심하는 겁니까? 어? 네. 헤드 네. 앤 숄더? 예. <웃음> 헤드 앤 숄더, 여기서 뭐, 여기 못, 여기까지 못 올라가면, 꼭 끌어지면, 다음 여기 다시 지키는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말하면은 올라가네? 간다! 어, 아, 간다! 올라간다.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벼운 애들은 막 쏘면, 그냥 막 미친듯이. 미친듯이. 여기서 처음를 말씀드리고, 요거 요거 여기 돌파할 때또 말씀드리고, 오늘 또 말씀드리네. 여기, 여기 돌파하면 여기 여기 돌파하면 사세요. 여기 지금 말고 여기 돌파하면 또 갑니다. 여기 돌파하면 사세요. 또 갑니다. 여기서 사는 여기서 사는 건 뭐냐면 여기에요 지금 청산 자리. 청산 자리 거의 다온 겁니다. 지금 사면 안 돼. 여기 돌파하면, 돌파하면 또 가요 기 가죠. 또 가죠. 갑니다. 지금 여기에요. 돌파 쉽지 않아. 여기 여기 어떠지 여기 여기는 한번 네. 예 여기는 한번 여기는 얘가 한번 테스트 했으니까 테스트하고 올라가잖아요 똑같아 비트코인 그다음 여기 누어야돼 누르면 또 갑니다 여기까지 또, 또 가겠죠 <웃음> 아주 단순해요 단순 또 가겠지 여기까지 그냥 됩분큐큐터 큐텀 큐텀 큐텀 큐텀 어 큐텀은 없어 없나 까아아1 2 시네 빨리 빨리 하자 아 빨리 하자 음, 어떤 걸로 볼까요 큐텀을 BTC로 봐야되나요? US달러로 봐야되나요? 원화로 봐야되나요? 우리 그전에는 원화로 봤었는데 BTC로, 오늘 한번 볼까요? BTC로 다보든가다보든가 <웃음> 이거 뭐야? 바이낸스인데 특정 바이낸스에는 거래가 없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막 개봉이 막 생겨? 여 기도 거래량 이얼 마야？속상 아, 뭔가 비격화 어, 150개 밖에 1 시간 에100 아니 구나. 13,000 개, 14,000 개 정도？그래요？근데 왜 이러지? 보내거려도 그걸 그냥 보는 게 낫나요? 음음 봐야되나? 음음 마켓캡이 얼마 안돼요 규음이 그런가 보다 음음음음음음이음음음음음음음음음 네, 1, 1 보다. 음음비음음음음음음음음 이 예, 고점을 계속 못 넣으면서 지금 현재 수렴 중이네요. 딱 봐도. 이거 구야 이거 보여요, 여러분들도? 네. 이거 뭐야? 아. 이거 야 어, 없어졌다 또. 뭐지? 큐텀 혹시 지금 가, 계신 분들 중에 큐텀 가지고 계신 분? 큐텀 가지고 계신, 청명님은 가지고 계신 거 제가 알고 있고요. 가 가지고 계신 거 알고 있고. 그때 이때 이때 말씀드려서 제가 이, 이 당시에 말씀드려 이 당시에 말 요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거 말고 BTC로 방송하면서 그때 뭐 역시 역시 아마 뭐 이거 이요 요때가 이거 나올 때. 네. 아, 그래 놓고서 그놓고서 그래 이렇게 됐지. <웃음> <웃음> 에이, 역시 엑시야 엑시야가 내가 말했으면 이렇게 가야지 <웃음> 그런 거 없죠 그런 건 없다 <웃음> 한 번에는 안 돼. 근데 지금 그렇죠 비서면서도 놀었어 전체 구간보다늘었고 지켜주고 있고 얘가 이렇, 이렇게 안 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얘가 이렇게는 되지 말아라 아이. 그잖아요? 때도 이렇게 해서, 오를 것처럼 해놓고, 이미 여기서 이미 판 끝난 거죠? 못 올리고, 내려갔는데 이건 수염도 아니고, 모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때는. 차라리 위에서 보면 이런 플래그 패턴 형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얘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에이, 뭐, 어때요? 애매하죠? 네, 하죠. 지금 어디로 방향 될지 모르니까 그럼 다른 가격만 놓고 보고 이 캔들만 가지고서는 해석하기가 참 어렵죠. 거래량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래량. 이는 주동만큼이잖아요. 이 가서 오히려 근데 끄트머리 가서 거래량 계속 있었는데 자꾸 나와서 그렇지 누군가 자꾸 누르니까. 좀 잠깐만 이거에 서720 12시간 어이 이거 지금 빗썸에 상장했을 때보다도 더 싸네 <웃음> 빗썸에 상장 초, 초기 상장했을 때 12,000원이었는데 지금 어이구 여기 요 가격 여기가 키, 키 프라이스네요 지금 여기 그때도 거기를 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쵸? 네. 가격 여기 봐야지 가격 13,000 그래서 이걸 좀 범위로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 이제는 이제는 여기서 요만큼도 큰데 지금은 레인지가 줄어버렸잖아요 사긴 사더라도 대응을 하면서 사도 되죠 음, 저렇게 레인지가 줄었을 때는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어, 지표에서 딱두 개만 볼까요? 거래량 관련된 거랑 그 다음에 추세, 볼까요? 하나 보고자다 보자. 한 독서 파기. 세 개. 자, 이거 두 시간, 이걸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네. 두 시간, 볼까요? 이게, 안 좋죠. 얘는 지금 거래량이에요. 왜 이렇게 느리냐, 컴퓨터가. 거래량 관련된 거. 그리고 이거 추세. 6시간 차트입니다. 추세. MACD. 그리고 이거는 RSI. RSI는 괜찮아. 근데 RSI는 괜찮다. 럴까요 괜찮은 건가? 관련된. 근데 RSI, 이건, 이건, 그 채팅방에도 올렸던 것처럼 RSI가 여기 보면, 소스가, 클로즈죠? 소스가. 종가, 종가, 종가에요, 종가. 종가로 한대요. 고가 뭐 이런 걸로도 돼. 종가로 한대요. 그러면은 사실 이거 정확하게 보려면, 이거 라인 차트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얘를, 라인 차트. 이게 이렇게 옷고선 얘랑 비교를 하는 게 정확한 거죠? 이로고 가있어. 이렇게 <웃음> 이렇게 봐야 되는거야 사실은 이게, 이게 까만색이 RSI고 얘는 가격이 근데 이거에 지금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케이스가 있는가가 다이버전 쓰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야또 근데 너 이렇게 내리고 한번 볼까요 너를 올리고 어렵다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더 네, 받수 쟤네. 는리아지로컴네터도 이렇게. 이터도 이렇게. 이렇게. 들 이렇게. 이렇게. 들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거 가지고선 오른다, 내린다 판단하기 어려운데, 지금, 걸리는 거 하나는 지금 얘야. 여섯 개 차트에서. 얘왜 이렇게 미친 듯이 내려갑니까? 그리고 이거, 이거 좀 있으면 데드 크로스 나오겠네. 영선영선 영선 위에는 아직 있습니다. 0선 얘에는 아직 있는데, 얘왜 이렇게 미친 듯이 내려가냐면, 밑꼬리 달렸다는 소리잖아요. 밑꼬리 자. 와, 진짜 들려졌다 거래량, 거래량 관련 오실레이터가 귀찮죠? 분산은 아니죠? 음. MACD. 이게, 이, 얘가 진짜 찐, 찐 MACD. 얘는 이거 뻥튀기 시킨 MACD. <웃음> 뻥튀기. 그때 얘 얘보다 좀 반응 좀 반응이 크게 나오는 거좀 먼저 나오는 거. 이 상태로 보면 소리 들고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면은 나쁘진 않은데 내려와 버리면은 밑영선 내려가는 거니까 얘 같이 내려가겠죠 얘가 좀 빠르거든요. 일단 그 상황이 왜 어떤 왜 그런 상황이 됐는지 한번 볼까요? 왜 그런 상황이 되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비썸인데 비썸인데 연락이 파네요 누가 이가격은 지금 이가격을잘안 지켜주네요 그러니까 여기네 여기를 못 넘길게 하네요 만 나도 한 2만원어치 보니까 업비트에 어 있던데 <웃음> 2만원 있던데 이, 이 구간 지금 쉽게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로 보면 채널 보다는 이건 수렴으로 보는게 맞을 것 같죠 대략 대충 깔고 대충 대충 이렇게 보더라도 이렇게 수련 과정이긴 하지만 됐어 이제 됐어라는 건 여기일 것 같아요 이제 됐어라고 하는 것 이게 좀 그래야지 방향이 좀 틀어지는 거니까 여기 올라가서도 뭐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이건 지금 방향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올라가면 방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방향이 생기는 쪽에 쪽으로 에쪽 같이 따라가야 되니까 그 방향이 생기는 가격이 여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냐면 이게 얼마냐면 약한1오5 0 0원 정도네요 지금 현재가는 얼마냐 이게 내내 내, 내 잘못했나 이게 안 나가. 9,990원. 아, 여기 있구나. 아, 네. <웃음> 500원. 9,000원. 네, 90번. 9 0이요 만원이 아직 안 됐네요. 네, 떨어도 아니고 9 <웃음> 5 0 0약한 만원 정도 되면은 누군가는 열심히 지금 여기서도 정리하고 있네요. 이거 몸통으로만, 몸통으로 한번 볼까요, 몸통? 여기네. 최근에 근데 몸통이, 몸통이 지금 낮아지고 있네요. 꼬리, 꼬리 발견했었는데. 조만간에 방향 나오겠네요. 근데 나오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은 훨씬, 추, 훨씬 더 높, 높, 높다라고 봐요. 여기, 여기. 여기 그럼 가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여기 똑같죠? 여기도 지금 요요 구간, 그다음 거기 위에서 지금 놓이고 있는 거고 요 구간, 그다음 또그위 구간이죠? 요 구간, 그렇죠? 딱 보면. 여기 덩어리로, 덩어리로 한번 놓고 보면, 여기는 변동성이 심했고, 변동성이 심했으니까 여기 좀 빼고, 이렇게 딱, 그 다음 여기 뚫고, 여기 올라가고, 뚫고, 네.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이지집에 올라갔습니다. 집에또 올라갔습니다. 여기로 가서 여기 올라가야 잖아요 내려가면 다음에 내려가면 어둡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또 여기, 여기. 이겠죠, 아마 다음 지지 레벨 한 번에 안, 내려가, 안 내려갈 것 같아요. 다음 지지 레벨은 그러면 9,300원 정도나 9,300원, 9,000원에서 9,300원, 9,300원. 이사이사이거 업비트랑 조금 가격 다르죠? 사0 0이사람0이 사람은 이나요은이0원이0원이0원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나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안가은이이자리는이사받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아람은이사이든아니면은뭐 사람은 이 사람은 여기서 올라가면 어쩔 수 없지만, 이 자리. 9,300원. 네. 제기준에서 그렇게 보입니다. 요건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짧게 지금 단타로 본 거니까, 전체적으로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 에이, 틀렸어. 이거 아니죠. 아직. 오, 어... 우이아틀 네. 좋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네. 안안 하고 있는데요. 어, 어 어때 보여요? 기지키님, 니쿤님 어때 보여요? 네도 거래량 아니 거래량이 많은 거 보니까 운봉이원 기업을 모아가지고 올라갈 은봉. 것 같습니다 저금 음봉이 지금 원기옥을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웃음> 네. 어떻게 <어느> 본 <웃음> 기억을 보르 <보면. 웃음> 얘가 타 거래소랑 가격 차이가 있으면, 오늘, 그, 민건님이 얘기해준 것처럼, 빗썸. 빗썸. 비쌈. 네. 빗썸에 뭐, 가지고 있으면은, 조금 빗썸 좀잘 주시하라고 민건님이 얘기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얘는 크게 영향 없을 수도 있겠다. 빗썸에 프리미엄 붙은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 위에 올라가면 안전하게 타면 여기까지. 있남것 같은 자리남만니다남 만남, 만남, 만남, 만남, 만남, 만 네, 만남, 만 거기서. 만남, 만남, 만남, 만남, 만남, 만남, 만남, 만남, 만남, 만 이게 기술적으로 좀 보기엔 다른 거 없어 보여요 그냥 이 구조적인 부분밖에는 지금 현재는 안 보여요 옛날에는 세바네페아 국내 거래소들이 많이 죽긴 죽은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사더라도 여기 이,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이거 가만 내비두면 안 되죠? 가만 내비두면 안 되죠? 여기, 여기, 여기 이 가격. 만삼5 0 0 원에서, 만삼천 원에서, 만삼천오백 원 사이. 여기가, 얘가 만약에, 움직여서 여기서 샀어요. 올라가, 막, 흔적, 흔적 한번 올라가도, 이 가격 되면 가만 내비두지 마십시오. <웃음> 가자! 하지 말라고요, 여기서. 안 가니까. 어차피 안 가. 여기선 가자 해도 안 가. 내가 안갑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안가게 생겼잖아요 봐봐 가겠어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갑자기 가더라고요 가자 이렇게 안 하죠 얘가 큐텀이 빌게이츠가 큐텀 을 좋아 내가 키워주겠어 빌게이츠가 사면은 가겠지 <웃음> 빌게이츠가 안 사면은 안될것 같은데 조금 기다렸다가 가겠죠 이거는 네, 괜찮습니다 갈 가능성도 있고 여기 여기 지키면 되니까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여기서 여기까지 1대1 자리 같은데 1대1 딱 1대1 찍었을 것 같아요 약간대 네. 여기 찍으면 어디 갔니 로그래서 그렇구나. 아, 오래도 그렇구나. 로그래서 그렇구나. 이거네. 실제로는 <웃음> 실제 첫 수는 이거네요. 61.8%. 자. 여기도 못 볼까? 80%. 80% 자리였네. 여기서. 저, 여기 되면까? 이렇게 보니까 또 무섭네요, 여러분. 이때를 지켜줄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이때 일자리였구나. 추세 볼까? 추세, 추세 그보자 추세. 추세, 추세, 추세, 추세, 추세는 깨진 것 같은데 깬못겠나 아직? 추세도? 로그 추세? 제발, 얘야 제발. 추세는 깼다, 그렇죠? 네. 추세는 깼죠? 아무리 타이트하게 잡아도 추세는 일단 여기 단기 추세는 깼네요. 장기 추세만 남았, 남았습니다. 장기 추세랑 이게 연결이 되나? 그었죠그렇니까렇죠 거기 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도있렇죠도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생각을 좀 해보 해보면 되긴 합니다. 주세시장이 만약에 걸린다면 올라, 올라갔을때 지워볼게요 잠깐 잘안 보이니까. 야, 야들. 여기 라인은 놔두고 얘가 네. 뚫고 올라가면. 여기에 이제 이 매물대랑 이 추세랑 부딪히는 곳이 또 키가 되겠는데요. 단기적으로. 아예 그냥 이쪽로 내려갔다가 갈 수도 있고. 그렇다 자리가 별로 안정. 근데 올라가면 이 트렌드에서 한번 저항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여기 뚫으면은 이 트렌드보다는 가지 않을까? 이게 지금 원화 차트를 따르나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 US랑 다 중국 거래서 볼륨이 커가지고 중국 거래도네컨텀은 그, 지비닷컴이 제일 크고요 근데 트레이딩백에 없잖아요 없어요 할 수가 없잖아 <웃음> 그 사이트 들어가서 보려고 그랬더니 좀 힘들더라고요 그 사이트는 트레이딩북 거를 쓰나요? 어떤 거 쓰죠? 이오스 비고는 트레이딩 뷰 마크가 있는데 음. 트레이딩 뷰에서는 그거래소이 없더라고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방금 말한 대로 1 3 0 0원 1400원 그 트레이딩 뷰 마크 네. 말씀하셨는데 네. 트레이딩 뷰 마크가 트레이딩 뷰 차트를 트레이딩 뷰에서 그 차트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뷰 차트 그리는 기술만 빌려준 거거든요. 기술만 빌려준 거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데이터 자체는 그거래소에 갖고 있을 거고, 그 차트 그리는 기술만 아마 가져다가 써서 아마 트레이딩뷰가 아마 찍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익숙하니까, 익숙하니까 이이 똑같으니까. 그거 그러니까 저거를 따로 이제 구현을 안 해도 되거든요. 패딩뷰과 같았으면은 차트를 따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안 해도 되니까. 그니까 오피트개웃긴들왜 지들이? 그것도 다른 애들 것 같았 쓴 건데 그딴 거 같았 썼어. 오피트도뭐 다른 애들 것 같아 썼을 텐데 뭐. 아,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거 도 땅바닥 땅바닥 찍은 다음에 내려오지 않고 요 요기라인 지금 지키고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게 저점을 그래도 계속 꼬리 달면서 높이 있으니까 여기 라인 뜯는지만 잘 보시고, 여기 뚫으면 그래도 매수자리는 나온다. 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자리는 만, 400원, 만, 350원에서 확실히 뚫어야 된다. 확실히. 어중간하게가 아니라 확실히 이렇게 꼬리 달고 나는 게 지금 12시간에서 꼬리 달았잖아요. 근데 뭐한 4시간 차트. 이럴때 보시면 아 이거 오늘 좀 길게 하네 4시간 차트 만4에 1시간 차트 똑같네 1시간 차트에도 서 마지막으로 돈가 달았던 데를 제일 관대하게 너야! 마감했던데 그 다음에는 계속 터치 터치 터치 터치 여기 여기까지, 여기입니다. 1 0에0기만 430, 만 430. 얘가, 마감해야 돼. 이렇게. 떠. 꼬리가 달려들도 마감해야 돼. 그리고, 음봉이 나오더라도 이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또 꼬리가, 여기, 이게 달려야 됩니다. 위치. 그 다음에 양봉 나오면 들이갑니다 들어갑니다. 캔들 1시간 한한 시간 차트든 4시간 네 차트든 마감 지지 확인 그 다음 양봉 마지막 확인 진입 그 순서를 꼭 기억하십시오 돌파 매매하실 때 지금 당장 뭐 얘가 지금 당장 간다 안간다는 의미 없습니다 지금 이걸로 사실 끝난 겁니다 여기 여기 덩어리로 덩어리로 있는 이렇여여이 박스를 상단히치하고 올라가자 그이 정도고 만 13,000원에서 만 4,000원 사이 때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 존이다 여기까지 지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큐텀 큐텀은 아주 우리 그거, 그거 되는 것 같아 사랑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우리 큐텀에 <웃음> 애증이 <애증의> 구인되만 <웃음> 네. 갈것 같아 <웃음> 같지 내려가면 안 됩니다 내려가면 지금 내려가면 다복수 진짜 6천원 돼 내려가면 6천원이야 돼죠 6천원 진짜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 8만원에 들어가 8만원에 있다는 게8만원이래는 뭐 질문 있으십니까 지금 그래도 마, 많은 분들 계셨는데 매매에 대한 간단하게 돌파매매 할 때에 대한 아주 소소한 팁이었고요. 딱 그런 건 청명님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명님 그리고 2 5 번째 받이면또 우리 볼 거고 매일 또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없어요? 없는 것 같습니다 <웃음> 아, 사실 그거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말나온 김에 하자 또한 가지만 더 볼게요 딱한 가지만 이거 1봉입니다 딱한 가지만 더 볼게요 딱한 가지 만 일본. 1봉 1봉이고요 이거는 12시간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음, 딱, 금방 끝납니다. RSI입니다. 그냥 이걸로 하지. 이걸로 하지 말고, 진짜 RSI. RSI입니다. 그러면 은 이제 RSI랑 얘를 차트 비교하면,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이 RSI 소스가 클로드잖아요 종가. 종가 기준으로 RSI가 RSI는 뭐예요? RSI 어떻게 계산합니까? RSI는 이거예요. 아, 네, 이 이거 논리가 전일에 정확하게는 이겁니다 비교하는 게 전일에 비해 얼만큼 상승했는지 또는 하락했는지 알고 싶어.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는, 아야, 이겁니다. RSI가 계단. 그러니까 그, 그 기간 동안은 14에요. 지금 이게. 14일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보통은 이걸 가지고 RSI 자체만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이버전스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 다이버전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그러면, 다이버전스 할때 가격이랑 얘를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냐는 거죠? 보통은 선들 많이 긋죠, 선. 선, 뭐, 여기다가. 긋고, 뭐, 해가지고 좀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이 캔들, 이 캔들이랑 이 캔들을 비교한다 그러면, 여기다 정확하게 이걸 비교를 해야죠. 딱, 저전, 저전 나왔어. 저점 나오고 저점 나왔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거대로 보면 이렇게 그어놓은 거잖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저점이 높아졌다 이거는 근데 이게 종가 기준이니까 사실은 얘 이거, 이거는 이거이아랫대에 얘는 포함 하나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계산 안 한다고요 계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이 값은 이 캔들에서 12시간 캔들에서 뭐가 편입하면 되면 여기 예 여기가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 선을 이렇게 그어야지 그쵸? 이거잖아요 네. 이렇게 그어야 된다고요 저점은 이거지만 12시간 차트 그럼 이건 뭡니까? 저점이 낮아졌어 낮아진 거잖아요 예, 여기 찍혔지만 그런데 그러면 은 똑같이 비교를 해, 한다면 요거니까 여기 여기 그럼 저점 똑같은 저점을 비교하는 거죠. 어, 근데 또빠졌네이걸 비교를 해야죠. 그리고 네. 다 잃어졌지. 상승. 근데 이렇게 해 놓고 보면. 모르죠. <웃음> 아니 이거는 이러니까선 자체가 이건 비교 자체가 틀렸다지 모르니까. 그 얘가 얘가 클로즈를 가지고서 계산한 거를 생각 안하한 결과. 많, 많습니다 그런,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전문적으로 지금 뭐 올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거예요 종가 기준으로 얘를 라인으로 바꿔 안 바뀌어 근데 네. 안 바뀌어 이씨 안 바뀌어 라인 캔들 와 미쳤다 안 바뀐다. 녹화 될래나 또 아씨. 아 여기까지 할게요. 금 <웃음> 그 마무리. 금 <웃음> 그 마무리. 이거 참고 꼭 하시고요. <웃음> 실수하지 네. 마시고요. 해석하시는데 꼭그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해석을 하세요. 얘가 계산을 할때 어떻게 해서 소스를 어떤 소스를 가지고서 어떻습니까 어떤 그걸 가지고 내가 이거 해석을 해야 되나 이걸 꼭이거 하십시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